어 어떻게 가라고? 차량등지하고 돌려서 아, 어. 이걸 끌고 올라가야 된다고. 이걸 끌고 올라가다라고? 어, 쟤는 저거 끌고 올라. 나는 올라가야 뒤에는 그래. 견인 고리가 없어. 앞쪽으로 있더라고. 아이고 씨. 앞으로 있어. 있을 게 없나? 못 묶어. 뒤뒤 진짜 없어요? 여기 있다.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구만 아니냐? 맞아. 그게 맞아요? 그거 뭐 아닌 거 같은데요? 아닌디? 네 여깄다 돌리... 여기 어 거긴데 ㅋ <웃음> 리가 있나요? 아 구멍찾기 하기 힘들어 난 통망인데 사장님 <웃음> 차를 돌려서 어, 저차 송구차 먼저 빼야 될 텐데 빼려갔잖아 아, 어 빼려갔어 하려고. 송구차 빠졌나 봐야지 아니, 올라, 그거 빠져서 그래? 이 그러면은 래그이 음. 차를 어떻게 돌리냐? 이 차를 이 차례를 나와서? 응못나못나형차쭉빼다 나와. 나와? 쭉 빼고. 빼고 이 차까지도 다빼여기 그니까 다 빼야돼 아, 다다저 아, 아, 그러니까 안으로 이, 다 용구가. 이차좀 앞으로 빼버려. 후진기어 넣지 마라. 어때요? 집 찬데 없을 리가 있나. 앞에 진짜 없어 그 앞에. 얘도 <웃음> 공구통에 저기 있을 거야. 아, 여기다 여기다. 그렇지? 어, 공구통에 있을 거야, 얘도. 응. 뺐어 뺐어 됐어요? 응 어, 빨리 내려와. 내, 내려와. 나도 이런거 해줘 베스터. 베스터. 베스터. 베스터. 베스터. 베스터. 베스터. 베스터. 베스터. 베스터. 베스터. 베고터 베스터. 이게 몇 메다야? 3메아 메다. 다는돼지3 메다 짧더라고. 백개 메다. 야니거 견인 고리 빼. 뒤에 있어. 청구차 뺐어? Thank okay. you. 야 아, 도라이바가 어디다 뒀지? 그래? 땄어? 네 뛰었어 가만있어 봐 저기서 출발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여로 빼줄 테니까 네가 여로 바꾸를 더해그래 자리를 바꾸자고 아니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네가 뒤로 빼 かっこい 이거 뭐내 몸도 못 가로? 영철이 어떻게 올라갔지? 어, 걔는 차만 한한걔 차치고 올라간 거지. 응? 서서, 영철아, 여기까지 내려와 봐봐. 아, 이거 커브라. 어? 어, 어너 거기서 수벌하더라 야, 작동을 안하는데? 불이 안 돌아요? 응 거기 뜨잖아 계기판 안 떠? 안떠 그거 말고 <웃음> 이거 아니오 이거 작동을 왜? 안 한다? 기아 빼고요 뺏어. 기아 아니에요. 사이드 사이드로 채라고. 아니, 아니. 기아를준중이비 있잖아. 피요느라고엄먹어 지금 그러그 뭐야? 사이별 얼마 넣었어? 뭘 넣었어? 라우. 엔. 엔. 엔이 뭐야? 저속, 저속. 응. 저속. 응. 그러고 이기얼바버트 기아. 응. 이게 일단이야. 응. 이게 일단 음. 이렇게 와야 돼. 음. 그냥 힘을 압바히 같이 써. 그랬어.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당겨 봐요. 한 번에 스벨하지 말고. 내 몸도 못 가르네, 이거. 당겨 봐요. 아니, 영철아. 네. 당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차도 못 올라가. 아, 이길까? 그러니까 가봐. 힘낼까? 힘줘. 뒤로 좀 뺐다가 뒤로 뺐다가 그리고 채버리면돼리버 프리티버 오라리가 이상해 계속 파이버, 계속 파이버. 정러니오른쪽오로타으로오른쪽오로쪽으로일로일어로다가로지 오로지 오로지 오로지 오로지 로지 오로지 후진하면 안돼 오로지 로지오로면 그러니까 이 고리 빼고 가야 돼. 아 이게 진짜 쟤도 어! <웃음> <진짜 잘해. 웃음> <웃음> <웃음> 확실히 하고. And then, then, t t e n then, then, t e n then, t h 잠깐만. 길 뒤로 했다가 한번 써 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2차도 안, 안 되는데. 아니, 이걸 아까 어깨니까 어? 그냥 이제 꺾으니까 이 빠른 차를 좀좀 이제 빠르게. 2차? 아이, 또 빼라고. 됐어. 걱정아. 아. 써. 써. 이리로 그냥 이렇게 삶을 게 이렇게. 이렇게. 안 돼. 거기까지 갠신이 끌고 왔는데 또 빠꾸를 했어 빠꾸 하지 마. <웃음> 일로 일로 로. 아, 발게발야 말바, 아, 타이어 유야얘다네 아, 잘하고 있어. 어. 아이, 정중야된다니까 저는 처음부터 다음, 안돼 그냥. 다음, 누가 정리해. <웃음> 다음, 정음 다음, 다 다음, 선수. 맞지 <웃음> 이렇게 이렇게 와야 된다고. 그래서 또 쇠를 밟아갖고. 어. 이렇게 해야지 흙을 덮어놔야지 우리 차가 <웃음> 빠진다고 <웃음> 다음 차 <주에> 빨리 와. <웃음> 야. 야 밑밥 주냐? 밥줘야죠. <웃음> 야 미끄러우면 이게 대책이 없구나. 야, 이게 비게 없으면 이게 이게 하면 타이어가 신호밖에 계속 한바만들어가고아 그러고 심 전달이 안 돼요. 아어디에서 나무 갖고 온걸 떼지 말고 다쭉 깔아서 해야 되지. <웃음> 이게 심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 아니 거기 대기하라고 해봐 대기 해봐 정민이도 올래 체계하게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아니 정민이거도 가능한데 지금 어. 저 화물차하고 저거야 본거 내가 하고 저희 저희 정수기니까 때문에 버리고 가자고. 근데 쏘라고 그랬는데 삭소 다 일로 들어간 거 같아 그냥. 그때는 파서 없지 뭐. 네 카드래. 네 카드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저기올려놓고 그래. 잡아 끌어야 돼. 내일로. 그 크레인 와 가지고 저기서 들어야 돼. 버려야지뭐 <웃음> 저기 저를... 때는. 야, 온다. 야, 비켜 비켜 줘. 야, 비켜 비켜. 올라가 올라가. 자, 올라타. 올라타. 또 세게 밟말세이게거타이어 네. 그래, 계속 안고 그만, 그만. 또. 안 돼, 안 돼. 쇠답스. 거기까지. 거기까지. 거기까지. 아고 이거 봐! 지는거 있나? 아, 맞아. 다 있긴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어. <웃음> 앞에, 보는 거 찾아봐. 쏘! 고기 대기 있어? 보여? 야그 잠깐 깨져 그 사이로 들어가면 에, 아래에 있어? 응건드려야잖아 네. 어... 건물로 건물이... 건물건드려 건물이 없 빠져 네. 아니 여기는 안 빠져 여기가 새벽에 빠져, 빠져. 올라와봐 아이 자가 자가 자가 자잠자잠자잠자잠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문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문문 깨진다 가 자가 자지 자가 자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핸들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 자가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더 풀어 그래 더더더더 a p 반대 반대 Panda. 반대. o 반대! 오케이 I pander, I pander. I pander. I pander. I pander. 로 pander. I p 니 반대로 r I pander. I p a n d e 문 열어 로 뒤로 뒤로 아니 넘어갔어 넘어갔어. 아니, 좀, 좀 뒤로 나다가 아, 올려봐. 잠깐 올려봐. 후지. 쪽으로안넘어가 그대로 있어 그대로. 후지네 후지. 후지. 후지. 후 후지. 후지. 후지. 후지. 후지. 지 후지. 후지. 후지. 후지. 아니 후지. 후지. 후지. 후지. 후지. 후지. 후지. 후지. 후지. 후지. 후지. 후지. <목소리> 요 신호를 잘봐이을 약간 <웃음> 들어요 안돼요 같이 밟아줘 밟을 때손 조심하고 손손 오케이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핸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반대로 다시 돌렸어 <목소리> 저로 가니까요. 차가 1차로 쏙 어, 쏠려. 차가 이제게 끌리는 거요. 줄을, 줄을 아니, 짧게 하자고 그냥 잡아야 하나. 좀, 잡아야 올라가지. 차가 올라가야 되는데. 줄을 짧게 해. 아니, 아니, 아니 여, 여기 안 빠지겠어? 다 아, 빼라고. 줄을 빼, 줄을. 아, 뒤로 빼. 전이나. 다 빼라고. 뒤로 더 빼요, 차. 뒤로 쭉 빼. 쭉쭉. 가면서손 쭉. 손 조심해, 잡아, 손. 잠깐, 이거 빼요. 저, 아, 저, 저, 저, 저. 더, 저, 더, 더, 더, 더, 더, 더. 내려가. 더, 더, 더 내려가. 더. 더. 더. 어, 더. 됐어 됐어 어, t 쪽 핸들 이쪽 이쪽. 스톱. t o 이 k h 려간다 l 이쪽으로 당 o o 그려 같이 같이 a l k i n g t a l k i 짧 g t a l 가 i n g Talking. Talking. 오라 l k i n g Talking. t a l k 야 n g Talking. t a l 아 이분도로 전화까지 왔어 응? 아, 저기 실으면 안된다니까 또서 아이씨 승이 친구는 게 빠졌지? 빠졌지 <웃음> 또? 아니 <웃음> 거기까지 오면 안된다니까 아, 그거 수는 어떻게 수는 빼라고 아, 그래요 아, 음... 왜? <웃음> 그 짧다고 한 봐. 뭐들지 내가 봐, 봐. 안돼 안돼 안돼. 아 뒤를 밀어, 뒤를 밀어, 밀어줘. 한데 저렇게면 안돼. 야 저기 너... 어 가야 돼, 핸들. 반대로. 반대로 이쪽으로. 가봐. 예, 가만 또.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비어줄게밀어아비어줄다아이 아, 있는데. 아, 아, 그래, 흙기는돼요어 어, 해. 더쭉 어, 어, 나가, 그냥 쭉 나가. 쭉 나가. 못 쳐낸다니까. 빠져. 뒤에 저, 뒷바퀴 다 빠졌어. 저기. 안 빠져 저기는. 그래서 내가 여기를 껍질을 붙다니까머지를붙다니까내일은 퇴트니까 못내기이데안되 이걸 풀으라니까 왼풀어 이렇게, 이렇게 저기 하라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 또아그러니 그러니까. 나오지 말고 그냥 있으라니까 한 번에 끌어내기 그냥 만들, 만들어 그래 이제? 이제? 뭐. 차요 차를 다시 정렬을 시키라고 어우, 나 앞에 제대로 하네. 마지막 나 앞에. 차로 앞에, 나차로형 너무 여 돌리지만, 그냥, 이렇게 쭉 와갖고, 여기서 딱 쓰고, 뒤에서 떼기갖고. 스톱 나 앞에 제대로 하네. 조금만 더 잡아봐, 핸들. 조금, 됐어, 됐어. 야, 이것도 하나의 시험이다 야. 마지막 나 앞에 계속. 나, 올라. 나, 손 나. 손 나, 손 나. 손 나, 오케이, 손 나. 응, 귀여워. 딱딱 지지 <목소리> 형도 저기서 훅 타고 와야 돼. 응. 응. 에 응. 무 응. 응. 라고 하지 말고 이쪽고 후진 갖고 다시. 이 불깜빡이냐? 어. 오긴 오는데 오는 보리밭을 조심하라고. 안될것 같은데? 그냥기 이쪽으로 고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서 근데 오. 중간에 서 버리면 저저가리 하고 뒤에 서끌여 거기 타면 물러서안 돼. 물러서 안 돼. 여기 더미끄러워 계속 왔다 서 미끄러워. 그냥 쑥 타고 와야 돼. 그 이야, 큰일이다. 중간에 쓰면. 응. 이제 레카도 이고 저기 트랙터 와야 되겠다. 내 <웃음> <몇> 차도 빠지겠는데. 살이 나냐? 사료인데 저기서부터 달려와야 돼. 세뇌 밟아, 밟아 세뇌 밟아! 밟아! 쭉 밟아! 계속 속력! 네! 세게 밟아, 세게, 세게, 세게! 세게 밟으라고! <웃음> 에이, 진짜! 바꾸, 바꾸, 다시! 바꾸되면은. 바꾸도 안 돼, 이제. 여야응왜 이렇게 쓸래 밟으라 하는데 없어 그럼 못 끌어 저 차도 요구하자 실제로 한다고 내려서, 내리걸랑 저기 주먹으로 한대 때려줘 부끄러워. 여기는 자기 몸도 못가노 여기는 스톱. <목소리> <목소리> 그 바크 들이 끌려가는 거 아니야? 그 자대 잘랐냐? 미끄러지면은 유리 깨질 텐데. 이제 내 차는 형안 나왔나? 없어 앞에. 앞에 없어? 없을 리가 있나? 까러야 돼, 까러. 아 없어? 구멍, 구멍그런 견인 고리가 있다는 얘기네. 견인 고리 있으면 저거 아무거나 맞아. 까란말 소리 못 일나. 나 거기 덕산 먹자고. 뭐? 안남에서 커피 한잔 먹고 하자고나 어. 커피 안 사주려고? 아못 응. 사주지. <웃음> <웃음> 아유 뭐... 나 출발해 거기 안남으로. 늘 가던데? 아니 안남 거기에 해각장 있던데. 예. 어. 거 가게방에 커피 팔을. 예. 어. 아니아니동의달리 있는데. 내 저기 <웃음> <나한테, 진짜 웃음> 정민이 유동해 간대요. <웃음> 어, 보살을 잘못 지어서 그래요. 유 아, 이동에는 안, 안 가릴 는는고